이번 영상에서는 모호의 이상한 꿈나라라는 이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이벤트는 4월 29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아키라이프가 결제되어 있는 계정으로만 참여를 할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되는 상자에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고가의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템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력본부에 추가된 포타를 이용하여 던전에 입장해야하며 던전 입구 앞에 서있는 NPC를 통하여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해당 퀘스트는 일일 퀘스트이며 시내 정원에서 정찰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단계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단계까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계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꿈나라로 가는 문을 이용하여 전용 던전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면 올릴 수 있으며, 일반 등급 몬스터는 30점, 엘리트 몬스터는 100점, 보스 몬스터는 500점이 올라요. 던전에 입장하면 루이신관에게 퀘스트를 받고 채팅창에 슬래시 감사 라고 입력하여 감정표현을 하면 보상으로 다루의 축복물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비 아이템은 1시간 동안 회피율, 공격속도, 시전시간에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던전 입구에 위치해 있는 모호의 강화천사에게 상호작용을 하여 버프를 받아야하며 해당 버프가 없는 상태라면 던전의 몬스터를 잡는 것이 매우 힘들거예요 이벤트 던전에서는 6개의 스킬만을 사용하도록 스킬창이 변경되며 1번 스킬은 전방 7m를 이동하며 공격하는 스킬이고 공격 용도보단 빠른 이동을 위해서 활용하는게 좋아요. 2번 스킬은 주변의 적을 끌어당기는 진공이며 3번은 주변 5 m 에 있는 적들에게 물리 피해를 주고 넘어진 상태를 만들 수 있고 4번 스킬은 전방의 창을 소환하여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리고 5번 스킬은 주변에 물리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6번 스킬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서 힐러가 없이 몰이 사냥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사냥은 단계를 빠르게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몬스터를 몰아서 잡는게 유리하고 스킬의 활용방법은 1번을 사용하여 몬스터에 어그를 끌어준 뒤에 2번과 3번으로 넘어짐을 걸어주면서 딜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몬스터를 몰아서 2,3,4,5,6번을 연속적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할거예요 추가적인 팁으로 단축키로 포션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지품창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 스킬이 쿨타임인데 생명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하면 좋아요. 던전 내부에서 날트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환경설정에서 점프키 입력 두 번으로 날트 사용을 체크하면 돼요. 보스는 맵에 표시된 언덕 위에서 나타나며 혼자서 잡기에는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파티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보스 몬스터 처치로 습득할 수 있는 칭호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던전 입구에 위치한 수호천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캐릭터 선택을 통하여 던전을 바로 나가게 되면 4단계 보상으로 습득되니 꼭 보상을 먼저 받고 던전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보상으로 습득한 5단계 상자에서는 명예점수와 생활점수, 이프나의 축복, 노동력 충전제, 팔로스의 결정 등을 고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낮은 확률로 추가적인 다양한 아이템이 나와요. 습득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템에는 볼프강, 이티어 용무기, 크라켄 장비, 용오름 날틀, 삼조고 날개 등 매우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해당 아이템들이 거래 가능한 상태로 받을 수 있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당연하게 해당 아이템들은 습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혹시나 나온다면 개꿀이니 매일매일 참여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